카카오톡으로 이제 방에다가 영상을 올린단 말이죠. 이렇게요. 자, 영상, 영상을 저렇게 올렸을 때저 링크를 딱 클릭을 하면 네.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요. 자, 여기서 그 구독 버튼이 이거잖아요. 구독 중이라고 나오면 구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 구독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그러면 로그인하라 라고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 네, 구독을 못 누르고, 로, 그, 그, 좋아요를 못 눌러주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뭐냐, 그러면. 이게, 자,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네, 저를 봐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왜 지금 현재 그 로그인을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을 때 로그인 하라고 나오냐면요. 나오냐면, 지금 우리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카카오톡에 와있다고 여러분요. 카카오톡에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보이세요? 카카오톡에 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여러분들의 구글 아이디하고 비번을 몰라요. 당연히 뭘려구하는 거예요? 아이디하고 비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구글 아이디하고 비번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앱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열면 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여는게 아니라 카카오톡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 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을 하면 예, 바로 유튜브 앱이 실행되면서 로그인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 구독 중인 사람들은 구독 중이라고 나오고요 구독이 안돼 있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빨간색 버튼이 나와요 빨간색 구독이라고 나왔을 때만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독 중되 있는데 클릭하면 구독 취소돼요 다시 그 다음에 좋아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좋아요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그럼 좋아요 눌러준 거라고요 이 파란색이 없고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가 안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한번더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된다고 해요 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구독,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속 구독이 됐다가 취소됐다가 구독이 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어, 구독을 누르면 돈 내야 되나요?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돈 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고 스마트폰에서는 구독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요 여러분 PC 에서는 더 간단하죠 여러분 네, PC 에서는 영상을 클릭하면 아니요, 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좋아요 보이세요 네. 여기 좋아요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좋아요 숫자가 올라갑니다 구독을 하려고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그 사람의 채널 주소가 있어요 보이세요 네, 채널 주소를 들어가서 <웃음> 오른쪽에 여기 구독 버튼이 나옵니다 구독 버튼이에요 구독을 탁 눌러주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PC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